아,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호흡에 대해서 호흡곤란, 호흡장애 이 숨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말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또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기도가 막히면서 생기는 수면무호흡증, 산소공급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킨다. 저산소증이 반복되면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더욱 흥분하면서. <웃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한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수면무호흡증이 극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유다.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부정병의 위험도 한도 다 교감신경계가 피곤할 때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몬이이슐린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심각한 질환들이죠. 이거 한번 환자분에 들어가면 평생 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중증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심장, 혈관 내분비계가 거기다 몇 가지 뭐 이, 이거 병 걸린 사람은 이제 평생 나는 이제 자유로운 식생활로 끝났다 자유로 운삶잘 끝났다 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자는 동안에 이런 산소 부족의 문제 그리고 잠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니니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것 이 매일매일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 누군가는 그게 50살에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70에 나타나수도있고 누구는 40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쌓이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진짜 보약이 되는 잠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잠. 독약이 되는 참. 지금까지 말한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독약을 매일 먹는 거나 똑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심각한 질환들이 막고 생긴 거죠. 독약을 많이 마시냐 조금 마시냐는 어, 수면보호흡증이 길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자주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독약을 먹는 참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에 오는 고객들 보면 잠자는 게 두렵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불안하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또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 정말 환장할 일이죠. 피곤해서 잤는데 아침에 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정신을 못차린다 그래서 겨우 막 커피를 마시고 막 억지로 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 하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죠. 이게 자는 동안에 독약을 퍼 마시어서 그런 거. 따로 마신 뭐건 아닌데 무슨. 숨을 못 쉬어서 그런 는데 <웃음> 상황이 그렇한 거죠. 그게 바로 이유가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 얘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세포 활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몸에 힘이가 없는 거고 이 기능이 다 저하된 거예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나오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은 깨었을 때나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잠잘 때는 좀 차분하게 하면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시켜주는 회복의 시간인데 그걸 못하니까 이 호르몬의 교란, 내분비 계통의 혼란 그래서 이런 부조화로 인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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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큰 효과를 못 보기도 하고 불편하거나 그래서 버리죠 네이버에서 보니까 5 0 0 0 개가 넘는 상품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골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거죠 코골이가 아 심각한지는 몰라도 옆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다도 또는 미안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왜 효과가 없는지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병원을 이제 가면은 이런 적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수면 부족증이 심각하다 하니 국가에서도 뭔가 액션을 해줘야죠 당연히 이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어, 작년 18년 7월부터 수면 덩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압기 치료도 보험됐고요. 수술은 직접 보도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험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 중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보청기가 어,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야 그 건강보험 이제 지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무흡증도 중증 환자들은 이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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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만 걸어도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다총 칭칭 더을 메고 막 주렁주렁 달고 자야 됩니다.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약을 먹입니다. 수면제를. 그리고 검사를 해서 아이 상태 어, 무흡증 심하시네요. 또는폭를 심하게 하시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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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 보이죠. 이게 숨이 안 쉬어지면 산소포화도 가뚝뚝뚜뚜 떨어집니다. 우리가 95% 이상 유지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보시면 74%, 81% 뭐 이, 이런 거가 사실은 주변에 많아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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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잠을 재워갖고 했는데 기준치가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든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 고개가 처지는성 수면 부흥증이 생겼다. 먼저 만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 열치료기로 부어있는 합의갑개를 구분절제한다. 기도를 맡고 있는 현도는 완전히 제거. 아래로 처진 연극에는 일부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기대해진 흉부를 고주파 열치료로 부분 절제. 막혔던 기도가 넓어지면서. 정말 쉽죠? <웃음> <웃음> 정말 쉽습니다 수술. 그죠 <웃음> 실제 수술 작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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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고요. 어, 실제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잘라내는 게 맞겠죠. 뭐 암덩어리나 쓸데없는 흙 같은 거는 잘라내는 게 맞겠지만, 내 목구멍을 과연 잘라낼 만한 게 있을까요? 콩다 고 그거 잘라내기에는 너무 코골이의 그 중요성을 너무 심각해 보 다른 대안이 없다면 뭘까?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수술 이게 한때 유명 유행했던 이비인후과를 몇개 살린다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던 코구리 수술의 부작용 사례 목구멍이 다이 비였다고 기어, 하죠 이렇게 살이 달아붙어가지고 와 엄청난 고통에 평생 지달려야 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레이저 수술을 아예 못하도록 학회에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워낙 부작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성공률 이3 0 나머지 70-80%의 실패율을 각오하고 이자들은왜수술 할까요? 뭘까요, 민태윤 사님돈벌라 그렇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악은 아니죠. 근데 양심에 비추어봤을 때, 나는 수술 안 하고 넌 수술해라? 양심적일까? <웃음> 좀,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근처에도 보면 수면센터들 몇개 있어요. 수술 전문으로 하는 데들을 보면, 어, 수술비가 견적이 보통 1,500에서 2,500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수면 무흡증이 있다. 하면. 괜찮은 장사지 않아요? 자, 양압기, 이제 보험이 되는 양압기. 양압기를 사는 건 보험이 안 되고요. 어, 빌려주는 거는 이제 월 임대료가 지원이 됩니다. 양압기는 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런 바람 인형의 원리를 사람한테 적용한 거고요. 바람을 넣어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이 양압기. 이렇게 쓰고 매일 자라고 하면 자겠어요? 응? 우리 사장님 자겠어요? 잘 수도 있죠. 내가 목숨이 경박에달아났다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를 매일 차고 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멘탈이 붕괴된다. 내가 이제 중증 환자의 대열에 들어섰구나. 이러면서 자괴감도 생기고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써요. 그리고 매일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장기적인 적응률을 보면 7, 80%의 실패율을 나타냅니다. 의사는 왜 양압기를 처방할까요? 첫 번째, 보험이 된다. 두 번째, 이거는 어쨌든 쓰기만 하면 효과는 봅니다. 관계로 불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건 환자 책임이에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처방했어요. 어이씨. 그, 저기, 살 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긴 해요, 사실은. 살 빼라는 정말 좋은 처방을 했는데 의사, 환자가 살을 앞뺀 거잖아요. <웃음> 그래서 의사는 책임이 없어요. 사람의 이 사람의 양악기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때문에 면평을 아주 좋습니다. 았뭐더한 얘기도 있겠지만. 자, 기도 협착.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해준 하는 이 원인을 보니, 우리 보통 살찌면 고고라요. 당사합니다 근데 살짝 말른 사람이 고를 어마어마하게 고고 숨을 안쉽니다왜 그럴까요? 다른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또코골이가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코가 막힌다. 비염이 있다. 코뼈가 휘었다. 이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는 사람들 있죠. 코골개 아, 생긴 얼굴이 있어요. 골게구조가 아래턱이 작고 갸름하고 목이 가늘고 턱이 짧고 턱이 뒤로 밀려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이 목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목젖이 특별히 길거나 연구기가 늘어졌거나 편도가 크거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놈이 바로 이 혀라는 거였어요. 혀가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를 신기하죠? 우리도 당연한데 참이 설마요? 코, 어떻게 혀가 기도를 막 나를 죽이려고 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해주시라고 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깨었을 때는 이 혀를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어 다른 사람에게 어? 그런 까시도친 말을 칼 같은 말을 뱉지 않아도 되는데 조심만 하면 물론,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음 이게 혀입니다. 혀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막 영어로 쓸수가없고 한글로 바꿔왔습니다. BMI가 34. 그러니까, 체질량이 34면 굉장히 뚱뚱하다. 여기는 이렇게 막, 뚜두하신 분안 계시니까. 엄청 어... 어, 뚱뚱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34나 3 5번나 거의 턱 보이죠? 어, 굉장히 뚱뚱한 사람 그런데 음, 무흡지수가 1시간에 59 굉장히 중증이죠. 1시간당 60번의 무흡이 나옵니다. 1분에 한번 꼴입니다. 근데이 사람은 1시간에 9.6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훨씬 심한 사람이죠.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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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강에 비교해서 과잉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모뭐 정도가 달라져요. 호흡 곤란 정도가 달라져요. BMI가 뭘까요? 내가 많이 듣긴 하는데 네이버에서 BMI 지수를 처음 나온다. 신장을 어, 넣고 체중을 넣고 나이를 넣으면은 짜잔, 22.9. 제가 사실은 좀더 나가요. 그래서, 아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웃음> 대구에서 그냥 BMI 치면은 쉽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어, 날씬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이 정도, 과체중 정도가 나름 정상 같아. <웃음> 근데 이 사람은 34면은, 여기서 고도비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뚱뚱한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게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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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있는 사람 축에 가면 작은 키고 어? 170도, 150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큰 키고 그렇잖아요 내 구강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가 작은가 니다 그래서 큰지 작은지 아는 것은 요겁니다 이빨 자국이 얼마나 심하게 치후에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클 것이냐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혀를 거울에 에이. 그래서 보고, 아, 내가 이빨자국이 엄청 심하네. 그러면은 비율이 상당히 내가 크구나. 그럼 그 사람은 태반이 코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매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웃음> 원래 현에 이렇게 매끈한 유선형이죠. 근데 다 우둘투들 해 갖고 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혀를 잡는 게 핵심인데, 수술로서 혀를 잡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콘돔을 혀에다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콘돔이 아니고, 혀를 잡아주는 콘돔이 있는데요. 이렇게 낍니다. 낍니다. 그래서 저는 양압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압기가 끼면 효과가 있거 쓰면 효과가 있는데, 아, 구찮고 짜증나서 안 쓰거든요. 이거 또 이걸 밤새 이러고 잔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립니다. 광고를 또 잘하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도 저렴하고 사보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허무한 타게 정말 효과 좋고 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바로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냈더니 기도가 이렇게 좁았던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무후 환자가 숨을 잘 쉬게 됐어요. 양악수술이죠. <웃음> 양악수술은 반대로 얘를 집어넣는데 얘는 앞으로 뺐습니다. 보통 우리 사장님 얼굴을 이렇게 턱뼈를 잘라서 이렇게 내갖고 넣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라고 하면 하겠어요? 비용 3천만 원 어, 얼굴을 바꿔주는 얼굴을 바꿔드립니다. 이, 이런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기형적인 얼굴, 무턱 관자들은, 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겸사겸사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가혹한 수술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 수술의 효과를 같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기구를 착용하면 이런 조번 기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딱. 그랬더니 어, 효과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그것도 중증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받은 유한 기도 확장 주식회사 수면과 건강에서 이 바로 이 바이오 가드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과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요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수술 퍼스트인데, 아니, 면 그런 입안에서 끼는 것 같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래? 라고 해서 우호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어 있어요. 배타적으로 되어 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도 정말 어렵게 음성시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70무흡 지수 70입니다. 한한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에 70. 어 7시간이면 70에 한 500번의 무흡이 있는 정말 초중증 환자가 1 0번으로 줄었어요. 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 중등도 환자 그룹에서는 76%, 중등 환자는 65%. 우리가 기준치를 10 이하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50% 이하로만 했으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 기준치를 10 이하로, 어, 성공 판정 기준으로 그렇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수술이 30%, 20% 얘기를 하는데. 엄청 큰 거죠. 이거, 그래프 하나데 4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체보완치료라고 하는 걸로 신개발의료기기로 공무총리 초창 2014년도 에봤습니다